자 오늘은 니은 그리고 디귿, 티귿, 쌍디귿입니다. 이것은 전부 모양이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을 잘하면 나머지가 쉽다는 얘기죠. 자 이게 위 아래 쓰는 니은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가령 눈자라면 위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것과 이것이 나란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받침을 들도 같으냐? 약간 더 둥근 기분이지만. 거의 차이 없습니다 누 라면은 여기와 맞는 게 아니고 약간 이 정도 즉 이렇게 되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 요거라면 이것이 일직선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이런 기분 정도죠 약간 이건 일직선에 가깝고 여기 밑에가 없으니까 이렇게 멋을 좀 부리고 이 정도의 기분입니다 옆에 쓸 때는 꺾었죠? 위에래쓸 때는 좀 부드러운 편이죠? 이것도 음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둘다 부드러우면 좀 맹탕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다는더선 하시면 돼요 나라면 은 약간 아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붙여 나오면 사자처럼 보이죠? 여기가 별로인 가 이두 개가 있다면 가운데 이것이 닿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짧을 때도 있죠 이게 있을 때 기억, 기억나시죠? 기억 이런 것처럼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 정도가 무난합니다 연자라고도 마찬가지겠죠 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길다면 헷갈리죠 무슨자를 쓴 건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같은 경우 역시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이 이면 되겠죠 ㄷ은 오로지 이 위에 하나 더들어간게 불구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나와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죠 이게 전부 나라니오면 깔끔하겠죠 두 라면은 누처럼 약간 들어간 정도 두 라면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는 거의 일직선에 가깝고 여기선 약간 둥글려졌죠 눈에서처럼. 여기는 왜 일직선에 가까우냐? 바로 이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주는 것이죠. 예뻤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는 꺾어졌습니다. 다 알아든가? 이런 경우는 이거보다 약간 밑에. 대 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거보단 조금 짧은 것이 요령이겠죠 그래야 오버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것이 있다면 좀 짧게 해주는 것이 요령이죠 받침들한테 항상 이 선은 맞춰줘야 되겠죠. 튀은 디귿이 강조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거는 취향대로인데 일반적으로는 두개다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일직선에 오시면 되고 투토 몇몇 가지 없습니다. 투 약간 남았던 거 기억하시죠? 튜닝할때 투자도 있겠죠 옆에 쓸때 T 타가 된다면은 요거보다 약간 아래 정도 털하면은 약간 짧은게 요령이죠 가능하면 이 선에서 이렇게 태가 되면 약간 나왔지되 요것을 오버하지 않을 정도여야겠죠 누구한테 할때 이런 거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가능하면 넘어가지 않게 쌍디귿 이렇게 중량이 많이 나가는 뚱뚱한 경우에는 좀 약간씩 서로 양보해 줘서 이 공간을 너무 크지 않게 뜻 같은 경우도 위에는 두개 밑에는 하나라면 은 이거는 약간 더 길고 이건 약간 짧고 이런 게 요령이죠. 띠이 이런 거 복잡하죠. 그러므로 상당히 좀 좁혀줘야 될것 같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옆에 쓸 때는 약간 이것도 뭐 너무 확 나가면 안 되고 이런 정도로 띠기라면 이 정도로 떠 역시 짧아야 되겠죠. 이게 있으니까 조화와 배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한글씨의 음향이란 것은 조화와 배려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오늘 무려 니은 디귿 티엇 쌍디귿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음용 사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눈눈잘 보면은 이쪽이 좀더 길고 이쪽 좀 짧죠. 똑같지 않고 이런 것도 일종의 매력입니다. 돈 돈자 잘 쓰셔야 됩니다. 이런데서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 모자라지도 않고 있다는 거 마찬가지겠죠? 꺾는 것과 둥을 리는거 옆으로 뚱뚱하니까 좀 짧게 해주는거 뜬까지 뜬금없다 뜬금 그리고 기억은 배우셨으니까 기억도 같이 한번 놔볼까요? 아침으로 쓰던 기억도 지금 생각 안나시면 다시 기억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할때 확실하게 짚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게다 전부 일직선에 맞춰주는 거. 떡. 역시 복잡하니까 좀 짧게. 칸. 이런 것이 가령 너무 길어졌다면 얘가 답답해서 하면 되겠죠. 꼰. 꼰이 아니라 꾼이었으면 기억나십니까? 하나 이렇게 했었죠. 예,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 마지막 꽈 꽈배기 할때꽈 다음번에는 기역과 니은의 합체라고 할수 있는 리을 리을은 단 하나를 다음번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이것이 잘 되면 나중에 흘림쳤을때참잘 쓰게 돼요 그래서 리을을 잘쓴 사람이 한글의 마스터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엔 리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것을 충분히 눈으로 익혀두시고 손으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